한국 산업 디자인 역사와 함께 살아온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 디자인 생성기부터 이제 개몽기, 개화기를 통해서 이제 제 꿈도 이제 펼치고, 또 국가의 디자인 발전도 도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당신 디자인 철락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가지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장 난감한 질문이 돼요. 좀뭐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 이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한다는 걸 항상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막 몰입해서 여러 가지로 나가다가도 아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쓰는 거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결론일까요? 아무튼 저 그렇게 하고 또 디자인 팀이나 개인한테도 그걸 항상 상기하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말까지는 그 사회 디자인에 대한 의식이 뭐 거의 안돼 있고요. 그 디자인이란 용어도 그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이란 용어를 쓰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산업이 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이 점점 이제 발전하고 또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늘어난 거죠. 선도하는 기업으로서는 주로 전기전자회사였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기억에 남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75년에, 75년에 민성전자란 디자인회사에서 휴대용 전자계산기를 이제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양산까지 돼서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칠십 오 년이면 그 제조업도 미미하고 그 디자이너가 양산되는 제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대기업 말고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로스는 기억이 남고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교육 좀 활성화되고 그 디자인 분야도 좀그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또디자이너로도 자기가 지향하는 쪽으로 갈수 있는 환경이 돼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전기전자 쪽의 기업으로 이 사업자인 쪽이 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느끼기에 아 상자에는 전기나 전자제품을 하는 거로구나 편견 같은 게 생길, 생기고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일반 그 대중들이 그 디자인을 접하고 주거 생활에서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결이 없던 거예요 또 82년도에 제가 가구 디자인을 을전 했는데 이걸 한 밑바탕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숨가쁘게 나가지만 우리 생활도 한번 되돌아보자 그것도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다 좌식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좌식과 입식의 중간 단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입식이 되게 되면 가구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높이가 달라지고 작업 그냥 부엌 서부터 산부의 제게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걸 뒷받침할 어떤 디자인적인 또 문화적인 여건이 안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걸좀 홍보도 할겸 사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구전을 했던 거죠 아직도 우리 그 생활 문화의, 문화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것만큼은 좀 미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첨단 제품, 뭐, 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 생활을, 우리 주변이 좀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구 디자인전 한람의 중에 하나였었고, 88 올림픽에 사인 시스템 및 환경 장식 그 지명 콤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콤페 당선이 돼서 이제 그 반열하게 됐는데 86 아시안 게임이 2년 전에 있던 거죠.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 연락이 와서 그걸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에 굉장히 의의가 있고 지금도 보람+ 보람을 느끼게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하나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행사에 종합 안내 정보 체계를 해본 경험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흥미가 있던 그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예 근데 이 시기는. 사인을, 사인에 을사인 대한 의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심지어 사인에 들어가는 타이포그래피 자체도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걸 이제 PC로 한글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처음 적용한 그 과정이 좀 험난했어요 98년에 환경디자인 회사 이제 젊은 ED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제 5개, 주로 5개 환경 디자인을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리서부터 에또뭐 도로 환경서부터 다양한 일을 이제 해서 좀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EDI, 환경 디자인 e d 이죠 그,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한 중에 몇 개가 채택이 되어서 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에 수변 공간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그 편의시설이죠 뭐, 다리를 이제 디자인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었어요 네. 통행을 할수 있는 길이 필요할 터이고 또 사람이 근무하고 살수 있는 건물이 필요할 터이고, 또뭐 환경에서 수목이 필요할 터이고, 종합적인 환경 내에서 마지막에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건, 그은 5개의 환경 디자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필요하면 뭐걸터앉기도 하고, 또어두면좀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어디 가려면 또뭐 정보 체계가 있어서 뭐 사인도 좀 보고 뭐 이런 옥내외를 다 막론하고 공공공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도시의 환경 디자인, 뭐스트트 퍼니처부터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건 그큰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요그 자체의 디자인 속에 그말의 전통도 녹아있고 문화도 녹아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삶의 인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예. 전 아날로그 시대에 국백 테레비 시대에서부터 칼날을 다 거쳐서 이렇게 온세가 대 돼서 특별히 추원한다는 게좀 외란되고 힘들어요. 디자인에 대한 추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인간을 사랑하고 네.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편한 안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그 디자인을 하는 또 디자인 작업에 임하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